마산 오동동의 어 아구찜 마산 아구찜의 원조집이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초가집이라는 곳을 오늘 가볼 겁니다 착한 가게 어 20년 이상 동리장소 창원시에서 지정한 곳이라네요 중차 아구찜 사랑하는 사람, 선생님, 선배님, 하십니까 잡사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어, 마산 통술집을 다녀와가지고 그냥 가게 아쉬워서 바로 일박을 술 마시고 나서 일박을 하고 어, 원조 아구찜을 좀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 이 마산 아구찜은 굉장히 마른 아구로 해가지고 이 아구찜을 마, 어, 해줘요. 그리고 맵기 같은 거는 좀 조절해가지고 만들 때 얘기하면은 뭐 많이 맵게, 뭐덜 맵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보통 이제 생 아구로 해가지고 찜을 하는 건 많이 먹어봤는데 마른 아구는 제가 저도 이렇게 좀 많이 먹어본 적은 없거든요.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지나내는데 이게 뭔나진짜 어. 어, 일단 특활하네요. 되게 일단 여러분들, 이 시, 그 씹혀지는 식감은 아무래도 마른 생선이다 보니까 찜 코다리, 어, 코다리 뭐 조림이나 찜 이런 거를 씹었을 때그 생선 식감 좀 나요. 음 제가 또 매운 걸좀 좋아하다 보니까 달지 않고 이렇게 좀 매콤한 거딱 음. 매울 때아 통치 먹으니까 너 시원하고 개운하게 딱 걷어주는 게 어, 다른 반찬 필요 없이 요거만 있어도 되겠네요 음. 그리고 말려서 그런지 뼈 자체가 생각보다 되게 부드러워요. 그냥 뼈또 같이 씹어 드셔도 될것 같아요. 뼈를 드셔도 괜찮겠다는 거는, 이무도 네. 개인적인 기준니까요 혹시, <웃음> 보셔가지고, 뼈 씹으셨는데, 저한테 욕하시는 분 <웃음> 아니, 근데 정말로, 말린 거라 그런지 뼈가 굉장히 또 쉽게 잘 부서져요. 사실 생하고도 이 찜을 하거나 그러면, 뼈를 씹다 보면 뼈 내에서 좀 고소한 게좀 많이 나오거든요. 음. 그러면 생화구가 이렇게 좀 탱탱한 살을 이제 딱 씹는 그런 느낌으로 먹는다면 요거는 살 살짝 이제 뭐 마른 상태다 보니까 살이 막 그렇게 크거나 탱탱한 어떤 뭐 그런 느낌의 그 식감 좀 적어요 하지만 요거 나름대로 도 매력은 굉장히 있습니다 이 마른 생선을 씹을 때 특유의 또 고소함 생아구아는 확실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어. 아좀 매콤하다. <웃음> 또 예전에 수요미식회에서 이제 미더덕찜으로 여기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좀 미더덕찜도 하나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3미들도되어있는거 바로 있었네요. 진짜. 은미 음. 되나? 음. 거를시켜가지고그고 이렇게 지 알거든. 아, 여러분들, 일단 이 아구찜의 맛은 음, 투박하면서 맛있습니다. 좀 매콤하고, 되게 이거 감기 초기가 걸렸었을 때좀 매운 음식 먹고 땀푹 내고 싶은 뭐 그런 거좀 땡길 때. 어. 그때 진짜 엄청 생각 많이 날것 같아요 음. 이 생아구를 이제 많이 드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어떤 그 느낌일 수도 있는데 코다리나 아니면 저처럼 이제 마른 방건조 그 생선 예를 들어서 뭐 노가리나 방건조 오징어 이런 맛을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즐기실 것 같아요 저는 뭐 노가리나 이런 거 진짜 에, 오징어 진짜 없으면 못살 정도로 저 마른 생선을 좀 좋아하거든요 좀 그래서 좀 맛있게 먹은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음. 자 그리고 이번에는 미더덕집입니다 음. 나는 어, 나도 매운건데 조금조금씩 많이 그냥 자주 친구집 가면 아아아다아아야 mm. <끝> <주기> <persuaded> <웃음> <Yeah>. 하면서 막 커지는 게아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런 오독오독한 식감의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.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에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. 미더덕은. 네. 그리고 이건 이제 아구찜에 비해서 좀더 걸쭉한 느낌이 있어요 이 소스가 밥에 딱 비벼 먹듯이 싹 해먹으면 맛있겠는데? 자 밥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어 이거는 밥에 살짝 비비듯이 해가지고 이왕 이 완전... <웃음> 음. 이 조합은 정말 좋아요 진짜 어, 아구찜이든 뭐든 아... 와. 이 조합이라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라면 면발을 먹고 나서 신김치 하나를 딱 집어서 같이 집어넣었 그런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합 짜장면을 이렇게 딱 먹을 때 조금 먹고 나서 살짝 느끼함을 생양파로딱 가시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이 조합이 좋은 이 반찬 이런 그 메인 음식을 더 훨씬 빛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궁합에 있어 정말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음. 오, 매콤 칼칼한 이쯤에 아 상큼하고 시원한 이 무동치매 자 여러분들 오늘 또 맛있게 한번 잘 먹어 봤습니다 아구찜과 이 미더덕찜의 양념 베이스는 좀 다릅니다. 미더덕찜이 좀더 걸쭉하게 해가지고 있고, 아구찜은 좀 맵고 살짝 맑은 그런 느낌. 근데 이게 살짝 다른 베이스의 이 소스로 꽃가리님이 매운맛이 제가 아까 좀 보여드렸던 동치미. 이 무동치미하고 만나면 엄청나게 그 좋은 케미를 내는 건 정말 여러분 확실한 것 같아요. 아, 그러기 위해서 이 동치미가 또 맛이 좋아야 되죠. 최고 몇 점? 좀 미더덕찜도 맛있었고, 이 아구찜, 아구찜만의... 투악한 그런 맛이 있는 매력 있는 음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자, 서랑서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